아 잠깐만 자리 없나 한 자리 소네 같은데 소사해 소사해. 겠다아 진짜 첨보독성 이제 팔게 없는데? 약간 흉합체가몇 개냐? 어..잠깐 뭐.. 형님 어, 오늘 혹시 로또 사실 생각 없나요? 어..이게뭐야 파일중에다가 천보독성에다가 요거 이제 갈아엎을까? 요거 갈아엎고 천보독성 또 찾을까? 그리고 얘 지금 이것도 갖고 올수 있잖아 탈렉고사 이거 엄마 이거 이거 잘 큰거 이거 천보 달려있는거 불안도 팔아도 되겠다 라그도 팔고 다 팔자야. 에헤라 니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아, 아이, 아이. 들다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안나와 컨셉이 전로 개사기를 쳐야되는데 지금 나를세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한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생이 저도 그 대발. <웃음> 시간이 없다. <웃음> 시간이 없다 어! 구을냈어야 되는데 이기지 않을까? 오칼렉! 흉합체는 갖다 버리자 이제 망꽃만 나눠주면 되겠다 야 거기서 근데 딱 무르 나오고, 무르가 무르가 좋으네. 신기한 게임이죠? 리노 국밥이다! 아니 리노 개된데네 아... 진짜... 치겠네 반반이잖아. 다행. 이게 앞에 사람이 안 뒤진다고. 진짜 어이없네. 구베사람 에조디아 가자. 구베사람 에조디아 확시히 육발보니까 재밌다 육발볼 수 있을 땐 그냥 육발봐야겠어요 바 다음부터는 육발이좀 재밌는데 이게 맛있네 아 이건 4 0아 오케이 20 나이스 그럼 확정으로 되죠 아닌가? 그니까 러 확정이잖아 이것만 죽으면 나이스 나구엘리전 처음 해보낸 것 같은데 <웃음> 아6발 개재미있다 아, 요즘에 맨날 오바마 보다가 육발 시원하게 보니까 개재미는데 진짜? 이렇게. 용병단 생각이 안 나네. 개쩔어. 죽였죠 이거는 그냥 우리 앞에 사람 앞에서 퍼치야 그냥요 요선에서 퍼치 요선에서 왼쪽 퍼치 아 엘리자 첫째가 간나 첫째 첫째 엘리자가 가버리네 죽어 진시하네 리노 잭슨이 진짜 국밥이었어 아니 리노만 고르면 다 이겨 리노가 알아서 <웃음> 죽어